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연일 급등하고 있는 ai 체포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이 ai 관련주가 연초부터 뭐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 ai 체포 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 잠옷 이제 기대가 되면서 지금 마이크로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지금 한판 승부가 예견되어 있고. 오늘 상이 상승한 종목들 지금 그 상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코나리가 226%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대장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인보우, 뭐, ASB, 한컴위드, 셀바스 전부 AI 관련 주들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MS 구글 어, 지금 이제 대결을 벌이고 있죠. 어, 누가 이제 과연 승자가 될지 어, 이 구글은 지금 후발로 지금 쫓아오는 입장이고. 어, 오픈 AI가 어, 먼저 이제 그 포문을 열었죠. 그러면서 어, 2억 명의 그 구독자를 어, 이 사용자를 달성하는데 불과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 구글 같은 경우는 8년이 걸렸던 걸 지금 2개월 만에 달성했기 때문에 이 구글이 지금 이제 똥줄이 타는 상태죠. 어, 그래서 오늘 이 대항마로 이 지금 구글에서 어, 만들려고 하는 AI 서비스 그 바드 예를 갖다가 오늘 그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또 AI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에서 챗포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그래픽 처리 장치 9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엔비디아 관련된 협력사는 MDS 테크 C랩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젤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죠. MDS와 마찬가지로 지금 SK텔레콤 AI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그 부각을 받고 있고 또 구글, 아마존 AI 관련주가 또 유엔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실 이 AI 체포주 보시면 유엔젤, MDS 테그상한가를 가면서 가장 좋습니다. 시총을 한번 보시면 어떠냐 하면 700억, 400억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시면 1000억, 2000억, 1000억원대 수준에 있는 종목이 대다수고 코난이가 두배 상승하면서 지금 2천억대에서 5천억 수준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총이 작기 때문에 더갈수 있을지는 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대장주인 코난이나 뭐 이런 종목들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역시 좋습니다 지금 어 어제 그 조정을 좀 받았지만 다시 이제 복구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총은 30조 대로 무거운 주식이지만 상당히 이제 AI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간단히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젤 오늘 그 저항선 라인 대를 돌파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젤의 연봉 차트를 보시면. 어, 지금 5,800원 라인 대에이 라인 대를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무너졌던 라인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m d s 스테크뭐 상당히 이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파트너사입니다 다음은 비트나인. 어, 비트나인은 그래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지식을 쌓고 또 지식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 지식 그래프 핵심 기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내 유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비트9입니다. 다음은 신규 상장주인 오브젠. 네이버 AI 관련돼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얘는 지금 저작권 위배의 발생이 이제 높다는 또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 각종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 이렇게 설명할 때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비플라이 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 비플라이 소프트입니다. 어, KTIS 뭐 개, 상당히 좋죠. 이 컨택센터입니다. 이 콜센터 어, 지금 보시면 뭐 계속 해마다 어, 소폭이나마 이렇게 뭐 영업이익 또 이런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브리지텍 얘도 이제 콜센터 관련 기업입니다. c 랩 어, 영상 분석 솔루션 엔비디아 협력사입니다. 코난이 아주 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이제 고점인 12만원을 돌파하면서 그 뒤로 이제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10만원을 회복할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줌 인터넷, 영림원, 드림머스 컴퍼니, 플레이디, 카카오. 더 자세한 그 상세 내용은 저 상단에 이 주식채널 블로그에 가시면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